목사님 오늘 읍절해 볼 말씀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10편 119편 11,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말씀좀 네. 읍절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것질 한다는 게 보통 단거 좋아하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거 정말 달콤한 거 밥만 네, 네, 네. 네. 사실은 사람에게 뭐 필요한 게다 다 필요하지만 포도당이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뇌에도 거의 뭐이 포도당이 네. 뇌활동에 네.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단계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당뇨, 당분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만일에 저혈당은 더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데 그래서 참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찾잖아요. 네.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음. 욕심의 음식 말고 어,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 영의 음식의 맛을 우리가 이제 의미라고 하죠. 음. 말씀의 뜻을 맛보는 것. 그 의미가 뜻의 자, 어, 만미자인데 그렇죠. 어. 근데 그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맛보면, 아하.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를 배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큰 회사를 아이를 왜 물려줬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아이가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인품이나 음. 경험을 쌓게 해줘야지 네. 만일 회사를 못 물려줘도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걸 쌓아주면 자기도 회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네. 회사를 물려준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 그 인품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음. 하나님은 특별히 의미로 나를 만들기로 안하세요? 네.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사람들은 선악이 없어져요. 음, 다, 다 의미가 있어. 네. 빛도 의미가 있고 어둠도 의미가 있고 고난도 의미가 있고 축복도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떻게 오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 맛을 봐야 돼요. 아하. 근데 그 말씀 맛을 누가 보여주냐면 엄마가 집에서 어릴 때 모유를 주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이제 몸에 많은 뭐 알러지도 생기고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고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으로 의미를 좀 나눠줘야 돼요 음. 그게 말씀 먹이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럼 애들이 나중에 말씀을 읊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읊조리면 궁금해서 또 물어보고, 네. 아, 물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유, 다이왜 그랬어요? 왜 솔로몬 그랬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서로 나누면서, 아,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고난은 어떤 뜻이 있을까? 네. 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뜻이다. 음. 아, 뭐 의미가 느껴지고, 의미가 깨달아지면 너무 뭐 인생이 맛있는 거죠. 네. 음, 포도당이 공급되면 막 뇌활동이 잘된 것처럼. 그렇죠. 영이 항상 건강하니까. 음. 근데 그 작업이 어릴 때 저절로 되잖아요. 음식 먹는 거 음. 네. 근데 말씀 먹는 훈련이 너무 안된 거예요. 아하. 늦었다는 때가 제일 빠르다는 게 항상 명언입니다. 나이가 지금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화가 나라 야 돼요. 네. 네. <웃음> 일단 어릴 때는 의미를 모르고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먹으면서 점점 맛을 알아가고 음. 네. 맛을 알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맛을 찾아내고 또더 나가서 재료도 고르고 요리도 음. 해서 남까지 먹여주고 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못 모르고 읍조이고 있지만 계속 읍조이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맛을 위로부터 느끼게 해주시고 음. 그러면 내가 다른 본문도 궁금해져서 또 찾고 음. 그래서 이하가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도구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음. 이렇게 읍조이는 네. 중에 말씀이 씹어지고 씹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단맛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도 또 평소에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읊조려져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살과 피가 되는 거거든요. 살과 피. 네. 음식을 진짜 먹는 목적은 맛 자체가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반드시 살과 피가 돼요. 네. 그래서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그렇죠. 너무 좋은 음식을 해놨는데 맛이 없게 먹으면 이상하게 몸에 건강에 도움이 별로 안돼뭐 네. 재료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맛있게 먹는 게 제일 건강한데 그 맛은 엄마 맛으로 아이들이 맛을 하나 하나 이렇게 네. 배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말씀의 맛을 나누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러 보면 음. 아이들 자체보다 네. 이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매일 식탁은 준비하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중요한 의미 음.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뜻의 맛 음. 이걸 나눌 기회가 없어요. 그러려면 아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구절이라도 읊조리다가그놈 갖고 같이 나누는 거죠. 음. 이번 주 읍조리 말씀 우리 한번 의미를 나눠보자. 네. 의미를 나눠보다 보면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네. 영이 건강해진다.